안녕하세요. 그렇죠. 반대쪽 범 그렇지. 그렇죠. 반대쪽 범위. 그렇지. 자, 이 상태에서 스 잡고, 자, 그대로 몸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면서 클럽을 밀어내고, 손목을 꺾었을 때 포인트가 60도 만드는 거, 그리고 왼손등이 펴지는 거라고 했었죠. 네. 자, 그렇죠. 자, 그랬으면 여기서. 자 왼발을 밟으면서 허리 어깨가 같이 돌면서 얘가 이렇게 60도로 들어와서 맞고 넘어가서 다시 60도가 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근데 지금 60도 안 하고 있죠. 네. 계속 90도로 세웠죠. 네. 이거 공이 바로안 가지. 아, 백스윙 가서 음. 쭉 갔다가 여기까지만 천천히 돌아와봐요 이러면 땅맞죠자 맞고 넘어가죠. 맞고 그 다음에 넘어가죠. 쭉 넘어가요. 이렇게 60도가 만들어져야죠. 자 이때 지금 보면 무릎이 이쪽 앞으로 와요. 네. 그게 아니라 몸이 회전을 하면 몸을 이렇게 업으로 가야 돼. 아. 그래서 진짜? 오른발이 뒤꿈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리고 몸도 오른쪽 어깨 오른쪽 허리가 넘어가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거 팔 하는 거 해가지고 왼쪽 허리 왼쪽 어깨 돌리는 거를 좀 잡았었잖아요. 네. 네. 네. 넘기고. 그렇죠. 지금처럼 방금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거 두 개야 했어. 그럼 몸 돌고 손목 했죠. 네. 그럼 여기서 손목이 풀어지면서 넘어가면서 몸이 돌아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 몸부터 돌고 손목이 들어가려고 얘들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아. 우리가 시작할 때 자세가 이거였잖아요, 네. 그럼 백스윙 갔다가 다시 이걸로 올려보면 손목이 풀리면서 몸이 돌아야겠죠. 네. 근데 지금은 몸이 이렇게 돌아. 그 다음에 손목을 풀려고 러니까 늦어요. 자, 백스윙 돌면서 걷고 스탑 천천히 다운윙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렇게 몸이 좀 높아야 돼. 네. 네. 계속 몸 쪽으로 꾸겨질려 그래. 음. 백스윙 맞다가 몸 높이 높게 유지하고 여기서 클럽 보내고 그렇죠 너무 오른팔로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서부터 왼팔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넘기고 그렇지 방금도 괜찮았어요 근데 방극도 금 몸이 조금 급하게 넘어갔어 클럽 넘기는 건 굉장히 좋았어요 아 방금 뭐가탁 맞았는데 묵직하게 들어가는 느낌 네. 이게 손목 풀어주면서 넘기는 게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음. 다시 한번 이쪽 보시면 은 백스윙 쭉 갔다가 클럽이 먼저 내려와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몸이 넘어가고 자 백스윙 그렇죠 채부터 넘기고 그렇죠 이렇게 훨씬 수월하죠 이러니까 자 백스윙 채부터 넘기고 그렇죠 이렇게 다시 자, 대신에 지금 꺾을 때 60도잖아요 저쪽에 네. 그럼 들어올 때도 60도 옆에서 들어와서 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쪽이 더 넓어지잖아요 네, 보내주고 가서 몸무가 팔부터 먼저 내려서 보내주고 그렇지 지금처럼 파는 고좋 왔어요 대신에 지금도 넘어갈 때 여기서 잘잘 잘 맞았어 네. 그럼 여기서 왼팔이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채가이 페이스가 돌아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오른손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꺾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체가 올라 올라가 돌아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체가 열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스퀘어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는 저쪽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스퀘어예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이쪽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스퀘어. 이쪽을 네. 근데 지금은 위를 보고 있어. 음. 네. 치고 왔을때 옆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차가 땅에 닿을 때까지만. 자, 그랬으면 백스윙 돌면서 꺾어서 힘 빼세요. 네. 팔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가 넘어갈 수 있게. 네. 지금 그립이 네. 여기가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제일 적게 들어가 있어요 아 반대가 돼야 되는데 네 반대가 그럼 손이 여기 있죠? 네 백스윙 가봐요 그럼 아까 그 높이까지 같이 내려와야 돼 이렇게. 네. 네. 이걸 안 하려고요 여기서, 여기서. 그냥 게 옆으로 지나가려고 해요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다시 쭉 이렇게 다시 여기서 지금 본인이 하는 거는 절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몸쭉 돌려서 꺾고 팔은 아래로 몸을 옆으로 그렇지 이렇게 팔은 아래로 몸을 옆으로 지금처럼 몸 옆으로 쭉 돌려서 꺾고 자, 팔은 아래로 넘기고 몸은 옆으로 넘기고 스타트 자, 그랬으면 이 다음 동작이에요 자 이랬으면 여기서 허리랑 어깨가 한번더 회전 그럼 어떻게 돼 오른발이 떨어지려고 하죠. 네. 그럼 그냥 떨어지게 내두는데, 억지로 붙잡지 말고 억지를 뛰지도 말고, 그여기사 손목을 살짝 꺾어서 클럽을 목 뒤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네. 이때 시선은 공이 나가는 방향으로 보는데요. 네, 자 이때 주의할 점, 이거 아니에요. 적당히 들고 있어줘야 돼. 또 너무 멀리 들고 있으면안 돼요. 네, 그리고 어깨랑 허리는 조금 더이랑 배꼽이 정면 보는 거고 명치는 저기 모서리 보는 거고. 아... 시선은 정면 보는 거고 이렇게. 자이 동작을 네. 피니시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 허벅지하고 허벅지 사이를 돌면서 좁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네. 이때 오른 허벅지를 왼 허벅지를 붙이면 이렇게 돼. 네. 요 네. 그게 아니라 왼 허벅지와 오른 허벅지, 왼 허벅지가 도망가면서 오른 허벅지가 붙어주는 거예요. 백스윙 네. 돌면서 꺾고 네. 스탑. 자 팔은 내리면서 몸은 옆으로 돌고 네. 허벅지 좁으면서 피니시. 그렇지. 손목 쪽만더 접고. 네. 그렇죠 그대로 여기서 체가 조금 더복 뒤로 넘기오게 자, e c k out, 여기도 c h 중 c k out, 여기도 check out, 여기도 check out, 여기도 check out, 여기도 c h 백스윙 스 u t 여이도 check out, 여기도 check o 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왼팔이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팔은 내려오면서 돌아가고 몸이 u 으로 돌고 돌고 쭉 보내면서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돼있어야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면서 저어스피치 이렇게 네. 여기서 백스윙 갔으면 양팔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몸이 높아야 돼 이렇게. 꺾어서 몸도 비주시하면서 팔 내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피니시까지 되게 잘할 수가지네자 양스윙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서톱 잡고 자백스윙 오른발이 지탱하는 게 아니라 양발에 체중 분등하게 배분한 상태에서 자 돌면서 뻗어내고 이렇게 네. 네. 자, 근데 지금 이거자 백스윙 이렇게 가지 네. 이게 아니라 자, 돌면서 뻗어내고 그렇죠 뻗어내야지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걷고 야 돼. 이렇게 네. 다시 한번 돌면서 뻗어내고 꺾고 그렇죠 자, 거기서 오른팔을 피면서 왼팔을 넘기고 거기서 돌면서 스윙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자, 오른팔 지탱하지 말고 체중 양팔 든든하게 배분하 상태에서 퍽 들고 몸도 크게 돌면서 뻗어내고 높게 꺾어서 거기서 팔 내리면서 넘기고 그렇죠 몸 돌면서 피니쉬 그렇지 이렇게 리고 아, 그렇죠 여러 크게 돌리면서 팔쭉 뻗어내서 꺾고 팔 내리면서 왼팔 넘기고 피니쉬 그렇지 요거예요 방금 한거딱 방금 한 거처럼만 치면 돼 가볍게 쳤는데 110m 나오잖아 네. 네. 방금 거 진짜 천천히 쳤죠 근데 도 거리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왜? 적당한 동작이 없이 딱 필요한 동작만 했으니까. 아, 네. 그리고 필요한 동작을 순서대로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스윙 궤도라고 해서 클럽이 지나가는 길도 네. 인아웃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혀요. 클럽도 잘 내려 찍어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건다 했어. 그리고 웨이도 되게 잘 넘겼어. 페이스 앵글도 잘 닫혔어요. 이렇게. 자 오른발이 아니라 양발에 지탱하면서 몸 돌고. 높게 꺾어서 오른팔 내리면서 왼팔 넘기고 피니쉬! 그렇지! 이번 커트 좋았어요 좋아! 아주 좋아! 훌륭해! 여태까지 왜 이렇게 안한 거야? 크게 돌면서 팔 뻗어내고 꺾어서 오른팔 내리면서 왼팔 넘기고 피니쉬! 오늘은 우와, 여기까지! 마지막 거 제대로였어 130어 준다, 준다! <웃음>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지막 거 아주 좋았어요 훌륭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셨습니다 네. 백스윙 쪽 갔을 때 고개를 조금만 더 들었으면 더 좋겠어. 네. 고급 빼고 괜찮아요.